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엠러너 활용기라는 제목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총 제목은 AWS, AWS 엠러너를 활용한 컨테이너 서버리스 활용기라는 제목인데요. 엠러너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서비스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목차를 매 섹션 앞에마다 계속 놨어요. 그래서 목차를 따라가시면서 발표를 따라 오실 수 있게 계속 목차를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그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4학년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로 재학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GD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거기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춤 분양이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 발표에 참여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AUSG라는 AWS 대학생 커뮤니티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약간 추구하는 방향은, 기술 그 자체도 좋지만,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의 좀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약간, 전 방향으로 기술을 좀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엠러너라는 서비스가, 이 방향이 굉장히 저랑 좀 맞는 서비스라 생각을 해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대상은, 어, 서버 개발은 많이 해보, 어,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많이 해봤는데 AWS 엘 n 스틱 빈스톡의 도커 설정이나 혹은 ECS 파게트 같이 여러 인프라를 엮어서 배포를 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인프라 고민 없이 컨테이너화된 앱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발표를 하기 전부터 핵심 요약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 앱 러너를 활용해서 인프라 고민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라, 서비스, 오보라, 오로라 서버리스와 비스 오로라 같이 완전 관리와 같이 사용했을 때 완전관리형 이점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일 중요한데요. 한국리전에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엠러너가 뭘까요? <웃음> 저도 이번에 조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AWS 사이트를 들어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브레이크 다운해서 한번 바, 바, 봤습니다. 어, 방금 전에 있었던 페이지에서 있는 것을 제가 좀 확대해봤는데요. AWS 엠 러너는 개발자가 사전에 인프라 경험 없이도 컨테이너화된 앱 어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축 및 배포하고 CRCD를 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암호화로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고 트래픽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한다 그래서 M러너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하길래 어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줄까요? 네 제가 사실 백문이 불여 일타라고 개발자들은 백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간편한 배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번 데모에서는 GitHub에 있는 코드를 M러너에 구축하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해볼 거고요 그리고 M러너 자체에서 커스텀 도메인에 붙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을 M러너에서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하는 것도 진행해보겠습니다 크게 아키텍처는 다음 것 같은데요 로컬에서 커밋을 하고 푸쉬를 하면 g i t h u b 에 코드가 올라가고 GitHub에 올라간 코드가 다시 GitHub 액션에 의해서 트리깅이 되면서 다시 도커라이징을 하고 이제 이 CR에 푸쉬를 하고 그리고 이 CR을 바라보고 있던 M러너가 마지막에 최신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앱 러너를 통해서 어, REST API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간단한 제가 데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데모인데요. 네, 제가 라이브 데모가 처음이라. 제가 미리 그 레포지토리는 파놨거든요. 그러니까 hello a w s 하이픈 앱 러너라는 레포지토리로 파놨는데요. 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스프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로 서버를 배포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GitHub Action에서 어떻게 e c r 로 이미지를 올리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짠 그 GitHub Action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을 뿐이 사실 스프링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은 아까 코드 파이프에서 GitHub에 있는 코드를 GitHub 액션에서 트리깅을 한다고 했는데 GitHub 액션이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메인으로 코드를 푸싱하게 되면 은 트리깅이 돼서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트리깅하는 그 조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환경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해가지고 잡들이 쭉 나와 있는데, 관련 코드들은 사실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타 코드를 ECR에 올리는 코드거든요.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하나 좀 네임을 보면은, 어, AWS 크리덴셜을 컨피규링 하고, ECR에다 로그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드하고, 도커라이징을 하고, 태깅을 단 다음에, 그 다음에 ECR로 푸시 하는 코드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코드를 github에다가 github 레포에다가 배포를 한번 커밋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 github 액션이 도는데요. 어 우선은 GitHub 션을 올리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사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AWS에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어 이거 전에 원래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냐면 은 어, ECS에서 우선 ECR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ECR을 만들고 그 ECR에다가 만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ECR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용으로 하나를 만들어놨는데요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기탑 액션 코드를 보면 은 가장 위에 변수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AP North East 1이 도쿄 리전이거든요. 도쿄 리전에 있는 이 레포지토리를 코드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레포지토리를 올렸었는데 어, 관련해서 이 코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는 밑에 있는 이제 레포지토리가 그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하위 레포지토리인데요. 여기서 제가 new app runner라는 이름으로 ECR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new app runner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어 이미지를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다시 아마 올리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당 레포지토리로 올라가는지 코드 푸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GitLab 액션을 사용하실 때그 세팅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시크릿이라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액션스에다가 이제 어세스키랑 이제 어시스키랑 시크릿 키를 넣어 주신 다음에 GitLab 액션에서 받아 쓰면 되거든요. 환경 변수로 해당 부분의 코드는 여기 앞에 환경 변수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 달러 표시 이후에 있는 이이 이 달러 표시 이후 이 대괄호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깃헙 시크릿에서 해당 변수를 받아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 변수 이제 I A M 설정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I A M에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냐면. 어, 사용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어셋 스키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엘시를 만들어보고 어셋 스키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그이 CR 어드민이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CR에 관련된 일단 권한을 다열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GitHub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다가 코드 올리는 것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한을 전 받은 이제 IAM 인증 사용자를 GitHub 액션에다가 이미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GitHub 액션 코드가 더 궁금하신 분은 레포지토리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세한 코드는 주석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시 발표 장표에서 보면 은네 여기서 그 지금 GitHub 액션 에 코드를 보았고 기타 액션에서 이제 ECR의 코드가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코드를 푸시를 해봤는데요. 기타 액션이 돌면서 코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아, 아직 안올라있네요 네. 네. 기타 맥션이 돌고 있습니다. 네. 올라갔네요. 네. 어. 제가 새로운 ECR을 ECS 안에 들어가셔야 ECR이 있거든요. ECR만 검색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AWS에서 콘솔에서 그래서 ECS를 검색하신 다음에 ECS 서비스 중 하위 서비스인 ECR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이 뉴이스트 이미지를 제가 푸시가 잘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참고로 그리고 이제 같은 이미지 태그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은 템프 파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라스티스트라는 태그를 가지고 계속 올리도록 코드를 짜놨었는데 보시면 은 제가 아까 그 데모를 연습하면서 여러 번 코드 푸시를 올려봤었어요. 그러니까 템프 파일이 계속 생기죠. 언태그드라는 친구가 생기는데, 네.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친구를 가면은 서비스를 가면은 어, 규칙 생성해서 어, 규칙 그태그돼 있지 않은 이미지를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한다. 라는 류의 정책을 이제 ECR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응용해서 더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 태그가 지정되 있지 않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푸시된 후 하루라고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 네. 이미 제가 저장을 해서, 이건 <웃음> 저장이 안 되는데, 어, 이미지가 하루에 한 번씩 그 태그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가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있으면 점점 이미지가 쌓이거든요. 이것도 비용이라서. 네. 이제 ECR에 이미지를 올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ECR에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엠러너에서 가져다가 써야 되겠죠?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제야 M Runner를 <웃음> 보여드리는데 네. 제가 M Runner에서 음, 처음부터 서비스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데모를 연습하면서 만들었던 레플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M Runner라는 M M러너 Runner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랑 도쿄 리전에서만 아시아 주변에서 도쿄 리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소우수 리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리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서포티드가 되지 않는다고 뜨거든요. 제가 다시 M Runner를 쳐보면은, 네, 한국 리전에서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도쿄 리전 돌아가겠습니다. 도쿄 리전에 가서 M Runner에 들어가면은 서비스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서비스 생성을 누르면 관련해서 설정들이 있네요. 네. 근데 해당 발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클라우드에 처음 관심이 있는데. 인프라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든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 대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다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CR을 올렸는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ECR이거든요. 그래서 ECR에서 올렸었고 저희가 만든 게프라이비어었으니까프라이어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ECR, ECS, 네, ECS, ECR이라고 또안 안 나오네요. 치면 그래서 ECR에서 New App Runner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옆에 이미지에서 URL 복사가 있거든요. 이 URL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App Runner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URL 입력을 하시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찾아보기에서 제가 아까 New App Runner ECR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간 태그가 뜨거든요. 태그들이 뜨는데 태그로 계속 하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가 수동이냐 자동이냐인데 이게 해당 태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만약에 라스트 이스트라는 태그가 마지막에 배포된 게 가장 최신 버전으로 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서 배포를 자동을 해 주거든요. 수동을 하게 되면은 엠러너 같은 경우에 우측 상단에 배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CR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올리고 원할 때마다 배포 버튼을 눌러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배포를 많이 하시죠. 자동 배포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역할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AWS에서 엠러너가 나오고 제가 엠러너가 나오자마자 잡었거든요 그때는 이 아마 그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정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M Runner 이제 e c r Accessibility r o e 이라는게 있어서 Accessibility r o 라는게 있어서 해당 r o l 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기존에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발표 이름은 서비스 이름을 제가 M New M Runner라고 해보겠습니다. New M Runner 그리고 VPC랑 RAM을 설정하고 나머지 구성들이 좀 재밌는데요. 제가 이 컨테이너를 띄울 때 어떤 명령을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사실 그 ECS라는, 서, ECS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ECS의 파게이트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링 할때 앞에 a a b 를 제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로드 밸런싱을 제가 직접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 ECS라는 그 엘레스틱 컨테이너 엄청 어렵죠. <웃음> 클러스터링 서비스라고 거기에다 붙여서 제가 이런 구성 같은 거를 직접 짜야 되는데. 엠 러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엠 러너를 만들 때 어, M러, 그러니까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걸 미리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ECS 파게트 썼으면 이제 헬스 체크를 하는, ALB에서 헬스 체크를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인간하면 서버가 뜨기 때문에 네, 보안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도 넘어가고요. VPC 같은 경우도 엠너에서 기본적으로 만들 때부터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설정하실 분 설정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냥 쭉 만들라는 대로 만들었죠. 생성및 배포를 하면은 엠런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좀 시사하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CICD를 하게 되면은 CICD를 하는 어떤 컴퓨팅 자원이 있잖아요. 그거 그게 이제 g i t 션이 됐든 아니면 코드 빌드가 됐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m r 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 c 알에 올린 건 저희가 그냥 이미지가 d o c k e 이미지거든요. 그거를 직접 가져다가 c r c d 파이프라인까지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Lab Action m 같은 경우 정리를 하면은 c r c d 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ALB도 같이 붙어 있고 아까 저희가 설명해서 봤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나 아니 VPC 설정도 쉽게 할수 있고 그런 기능이 이제 토탈로 들어가는 있 친구인데요.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바, 다음 슬라이드를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데모를 봤죠? 활용기인데요. 사실, 어,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어, GCP라는 서비스에 이제 클라우드 러닝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혼자서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 들어오는 걸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동시에 이제 인프라를 같이 만지는 것도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처음에 이제 앱 러너 소개 할때 나왔던 것처럼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에 좀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사실. 비즈니스가 설정, 성공하는 데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버가 올라가서 기능이 있어야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좀알잘딱할세 해주는 서비스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클라우드 라인한 서비스를 봤는데 제가 AWS 사실 훨씬 전부터 오래 쓰고 있었거든요 RDS나 ECS, EC2 같은 서비스들 그래서 M러너 라는 서비스가 이제 AWS 나왔다고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어 약간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았던 점들 좀 특이점들 같은 걸좀 모아봤는데요 불규칙한 트래픽 대응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제 분양 관련된 앱인데 푸쉬를 보내는 게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푸시를 보내게 되면그 푸시를 보낸 순간 거의 하루 뒤에 유저들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약간 푸시 유저 트래픽이 한 번에 확 몰리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하루에도 특정 주기마다 굉장히 트래픽이 픽을 치죠. 실제로 보면은, 푸시를 보내면은, 그 순간 유저가 수백 명, 천명, 이천명씩 들어왔다가 쭉 나가고, 약간 그런 패턴의 앱이다 보니까, 사실 EC2 같이 고정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쓰기엔 좀 살짝 부담이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트래픽도 좀 증가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뭔가 방치해놓으면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얘가 잘 알아서 서빙해주는 친구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엠러너라는 서비스를 찾게 되었고, 엠러너를 사용했을 때 사실, 이런 트래픽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좀 되게 크게 와닿았었어요. 약간 저는 서버 개발만 하면 되고, 트래픽은 여기서 어떻게든 알아서 쳐주니까. 서버리스 서비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인데요. 그러니까 개발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로컬 서비스들은 새벽 시간에는 보통 안 쓰는 일이 더 많잖아요.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사용하지만 이제 개발 서버는 안 쓰는 일이 많다는, 많죠. 근데 이제 최소 유지가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0까지 내릴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용이 아예 안 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 는 그걸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좀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처음 이제 엠런으로 넘어오면서 좀 아쉬웠다. 약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그 미니멈 인스턴스의 크기를 1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람다같이 펑션으로 돌리는 것과 다르게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뜨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콜드 스타트 이슈가 좀 많이 강제로 좀 막아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스턴스 스펙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앱러너는 ECS 파게이트를 좀더 추상한 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잊으셔도 되는데 어 ECS 파게이트를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스턴스 스펙을 보면 은 되게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실제로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VP, vCPU 같은 경우도 4까지 지원을 하고 더 지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램도 훨씬 더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가지고 한, 인스턴스, 한 인스턴스에서도 조금 더큰 작업을 돌릴 수가 있는데 엠라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되게 좀 타이트한 정도 수준의 어 약간 인스턴스 스펙이 선, 설정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데요. 한국 리전을 미지원한다는 건데요. 네, 이게 도쿄 리전에 있으면 은 그니까 러너만 도쿄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엠 러너랑 연동 서비스인 이제 뭐 제가 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해서 RDS를 쓴다고 하더라도 RDS도 도쿄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유관 서비스들이 다 이제 도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도쿄가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비용 최적화도 되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유저가 좀 몰리면서 리스폰스타임도 조금 중요하게 됐는데. 그 한국에서 서빙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어, 앱마다 진짜 차이가 크겠지만 100에서 200ms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트래픽 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지연 시간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조금 약간 이건 팁에 가까운 영역인데요. 음. 그, 이 시, 저희가 이제 앱러너를, 어, 이시 <웃음> 이미지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앱러너입니다. 네. 네, 이미 잘못 걸려져 있는데, M 러너를 사용하면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스펙이 굉장히 1부터 100까지 많았잖아요. 이게 동시에 트래픽이 몰리면 아까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그때 몰렸을 때, db 같은 경우는 한정된 스펙을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디시나 이런 캐싱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앞에 있는 그 서버 스펙이, 서버가 리퀘스트가 엄청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된 리퀘스트도 커지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냥 고정된 RDS 인스턴스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죽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하는 서비스가 주다 보니까 좀 무거운 헤비 쿼리를 많이 날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 사용량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계속 이제 RDS가 내려가면서 서비스 장애 초기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느낀 게 서버 스펙은 이제 서버리스를 쓰고 있는데 DB 스펙은 서버리스를 쓰지 않으니까 좀 발생하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DB 스펙을 큰 스펙을 쓸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비용 최적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변동성 있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라, 그러니까 아마존 오로라도 서버리스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엠러너랑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를 같이 붙였으면 약간 진짜 트래픽에 좀 완전 대응이 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비용도 조금 더 절약감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 정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엠러너를 아까 배포했었죠. 배포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포가 됐네요. 어, 제가 저희 <웃음> 음. 제가 사실 데모 준비하면서 구글 한 번도 안 치고 그뉴 그러니까 프로젝트부터 한번 배포까지 해 봤거든요. <웃음> 중간에 간 많이 막혔어 가지고 <웃음> 데모에서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이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원래 EC2 같은 경우는 IP 주소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A, ALB나 이제 로드 밸런서나 이런 걸 붙여서 외부에다가 도메인을 열어줘야 이제 보통 트래픽을 받아 쓸수 있는 구조인데 어 이제 엠 러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주고 이대로 쓰셔도 돼요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엠 러너가 아니라 또 다른 인스턴스를 쓰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커스텀 도메인에 쓸 일이 있는데 일단은 네 배포가 잘 됐고 배포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로그가 다 클라우드와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치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경우도 하단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잘뜬 거를 볼수 있네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것도 좀 아쉬운 점중 하나인데요. 그 배포될 때마다 그게 클라우드와치에서 좀 독자 폴더로 생성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배포를 계속 자주 하다 보면 좀 이게 로그를 보려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잘 떴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네. 스프링 부트의 기본적인 화면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ping이라는 그 get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아, 네, 잘 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게 로컬에서 GitHub으로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GitHub에, GitHub 액션에 붙여서 트리깅을 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ECR에 올리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던 앱 러너에서 이걸 가로채서 배포를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더 하나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라는 친구인데 어 저도 처음 서버 개발하면서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엠런너를 제가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 이게 다 박혀 있을 거라는 말 박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리퀘스트 하는 URI가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바꾸면은 클라이언트 코드도 같이 바뀌게 되잖아요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쪽 코드도 그래서 보통 커스텀 도메인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커스텀 도메인 같은 경우는 DNS 설정만 바꿔주면 다른 게 붙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걸 설정을 하려면 AWS에서 또뭐 인증인가, c 네임 붙여가지고 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메인 링크 연결이라는 친구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API죠?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도메인 앱이 사놨습니다. 네. 도메인도 사놨습니다. 네. 어, 어 도메인 이름은 hello AWS mRunner. xyz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만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도메인 이름을 따면은 어, 보통 앞에 이렇게 API 해서 쓰시는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 이름과 매칭되는 그 서브 도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보통 이거를 원래 s s 가 HTTPS를 붙이려면은 이제 뭐 인증서 받고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앱 러너 같은 경우는 근데 소개에 나왔던 것처럼 인프라 사전 경험이 없이도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이 값들을 복사를 해서 제가 DNS에다가 그냥 추가만 하면 은 시네임으로 다 추가를 하면 은네 알아서 커스텀 도메인에 붙여줍니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 도메인에 만들기 위한 시네임 말고 인증서, 그러니까 AWS 크레덴셜을 주기 위한 시네임들도 추가하겠습니다. 시네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대로 컨트롤 C, c 를 해주면 되거든요. 제 고대디를 고대디를 쓰는데 이거 말고 다른 도메인을 구매하는 서비스들도 이대로 컨트롤 C 부여를 해서 넣으면 알아서 넣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름값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넣어주셔서 레코드 추가하기를 해주시고 총 3개의 시네임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네. 시네임에서 랩러너에서 마지막 시네임을추가하고있습니다 네, 레코드를 추가했네요. 사실 근데 DNS 같은 경우는 설정되는 데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를 열어서 네. 다른 서비스를 열어서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은 테스트 원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제가 다른 예시 서비스를 만들어서 도메인 등록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그 사용자 도메인 추가기를 눌러서 제가 시네임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은다매핑이돼 있죠. 네. 그러면은 다른 추가 작업 없이 제가 이 테스트 도메인을 바로 커스텀 도메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EC2나 아니면 은 ECS를 썼으면 은 되게 추가 작업이 많았을 것 같은데 M러너를 사용하면 은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그한 서비스에서 네, 통, 통일해서 해주기 때문에 인프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핑을 정했죠. 여기도 핑을 알려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같은 이미지를 배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 일단 <웃음> 제가 이걸 제가 한번더 최신 이미지를 갱신하기 위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포를 하는 동안 발표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프라 라이브 데모가 어렵네요. 네.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엠러너란 어, 인프라 고민 없이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뭐 서버 구성, 네트워킹, 로드밸런싱, 배포 파이프라인 등을 구성할 필요 없이 바로 엠러너로 하나로만 배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배포랑 운영이 간단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간단함이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저빌리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파게트 같은 서비스 p i 에서 네. 어, 그런 점이 단점이고. 그리고 최소 인스턴스 수가 존재해서 개발 서버도 영어로 만들 수가 없어서 비용이 부과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 리전에 미션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로컬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리전 말고 다른 리전에다가 또 서비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현재는 <웃음> ECS 파게이트 한국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 활용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도메인도 앱러너에서 바로 연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오로라 서버리스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은그 완전 관련 서비스의 이점을 더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 입니다.